모두들 털하입니다 요거는 저보다는 종범 작가님이 더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아 네. 네. 웹툰 작가 분들한테는 클립스튜디오로 만든 파일을 굳이 psd로 전환을 해서 텍스트를 수정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편집 부의 요청에 따라서 뭐 psd를 결제로 준비를 해야 되거나 음. 근데 그때 텍스트 레이어가 안 살아있어서 음. 고생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메툰을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제는 클립스튜디오 하나만으로도 거의 다될 정도로 네.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 심지어 이제 아이패드에서도 거의 PC 버전이랑 똑같이 구동이 돼서 네. 이제 애플펜슬을 가지고 웹툰 원고를 100% 하는 사람 나왔어요. 음. <웃음> 근데 여전히 계속해서 포토샵을 꼭한 번은 거치게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텍스트 파일 때문입니다. 대, 대사를 넣어 가지고 했는데 그림 그리면서 대사를 넣고 p s 를 가져오면 그림 대사 레이어가 전부 다 그림 레이어로 바뀌어 있어요. 음. 수정, 편집을 못해요. 그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로 엘프아가 작가님이 만드신 리텍스 리텍스트라는 네. 글자 복원 스크립트 이런 걸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고 되게 귀찮은 작업이었다고 들었어요. 아 엘프아가님께서 언제나 큰 도움 주시는데 없게 음. 이번에뭐 뭐 이렇게 다행히도 이쪽에서 정식으고어 음. 엘프아가님께서 하셨네. 네. 자기들 정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PSD를 저장할 때뭐 어쩌고저쩌고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제가 클립스튜디오를 써본 적이 정말로 없습니다. 네. 그냥 보기만 많이 봤어요. 그까뭐 그러니까 클립스튜디오에 그림 그릴 거 아니에요? 네네. 다 그려요. 뭐. 음. 스케치도 정말 좋고 음. 그리고 이 펜선 보정 기능이 너무 좋아요. 음. 포토샵에서는 내가 깔끔한 그림체로 그림을 딱 그리면 선이 기본적으로 흔들림이 있습니다. 근데 클립스튜디오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셀식 채색이나 셀식 그림을 위해서 이 날카롭게 잘 빠지는 음. 펜터치를 하게 되면 각종 보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 굉장히 그, 그 선이 안 예뻐요 음음. 근데 그 기가 막힌 보정 수치를 넣어서 고를 수 있게 해놔 가지고 웹툰 그림에 대해 잘 맞는 툴이 됐어요 음. 다 하고 색, 색칠도 넣고다 했어요 음. 거의 모든 종류의 보정도 다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말풍선을 넣고 말풍선도 엄청 편해요 클립스튜디오 그냥 원래 있는 리소스 같다가 넣으면 돼요 네. 그래 놓고 대사를 막 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스케치업으로 만든 파일하고 잘 맞추기 위해서 포토샵에서 열었어요 그러면 모든 대사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그림 파일에서안 파일을... 먹히는 그렇죠, f i 니 e green file, g r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텍스트 레이어가 아니라 네. 그림 레이어인 green file, green file, green file, green file, green file, g r 되 e n f i 아 e green file, green file, g r 이 e n file, green file, g r e 는 n f i 이 e green file, g r e 이 n file, green file, g r 그래서 가능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에 셀시스의 그 유튜브에서 네네. 셀시스가 우리 업데이트 이런 거할 거예요라고 공개를 하거든요. 네. 그걸 미리 보고 뭐야 이거 왜 보도자료 안 보내고 다른 걸 보냈지? 음. 하면서 이거 기사를 썼어요. 네네. 근데 이 며칠 뒤에 네이버 투넷에서 이 보도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 아 네이버 투넷이 협력을 했었지. 네이버 투넷 극적 지금, 극적 이렇게. 네이버 투넷 진짜 기가 막힌 그 개발 인력들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업계의 그 탑티어 개발자들 다 네이버 웹툰으로 네. 가 있는 거 아시죠? 굉장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개발자 법습니다 공공명 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명 왕관지 네. 거기서 진짜 실제로 굉장히 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어. 이런 거볼 때마다 내가 네이버 웹툰 연재했던 작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솔직히 정말 일 잘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시는 분들만 클티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모두 쓰시니까 너무 놀라운 거 아세요? 만화경에서는 네. 모바일 형태로 나의 콘티를 체크할 수 있는 웹툰, 웹툰 뷰어를 뷰어. 만들어서 모두가 쓰게 만들었고요. 내부 네. 웹툰은 AI 자동 채색 뭐 이런, 뭐 이런 거 클립스튜디오 네. 이런, 이런 기술 제요 해가지고 모든 작가에게 다 쓰게, 다 쓰게 음. 하고 있고 이런 업계가 없어요 사실. 너무 신기해 나는 이게. 다른데 가면 보통 안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개발 이용을 그 개발, 개발 어떤 기술을 우리 쪽 인력들을 위해 쓴단 말이에요 보통은. 음. 근데 업계 전체에 쓰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지 나는. 이게 약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천문학자들 있잖아요. 네네. 보면은 데이터를 아, 다 공유하거든요. 천문학계의 기본적인 그 관행이죠. 네. 일단 우리가 먼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 공개를 해요. 네, 맞아요.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대단하죠. 네. 전 이런 거는 꽤 어, 노블하다. 음. 어, 난 그런 생각합니다. 음.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클립스튜디오인 상태로 그대로 출판사 담당자에게 보내도 음. 되는 기술적인 근거가 생겼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포토샵으로 바꾸고 이런 거안 해도 된다. 그렇죠. 네. 물론 다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